이곳은 북한산성의 정문이라 할수 있는 대서문입니다. 북한산성에 있는 16개의 문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고 또 정문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곳입니다.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행궁의 임금님이 오실 때 반드시 이 대서문을 통과해야만 올수 있는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이곳 대서문이라 할수 있습니다.